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이네가지의 우유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우유를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불로유가 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자 자, 여기 이 첫번째 불로유 보이시나요? 음, 지금 이 불로유는 2023년 1월 1일에 만들어진 블루유입니다. 자, 앞으로 이 블루유를 음, 정말 잘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적어도 한달 지나고 나서 또는 두달 지나고 나서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벌써 응고덩어리가 떠있습니다. 보이시죠? 자이 부분이 마치 우리가 국에 넣어서 순두부처럼 먹을 수 있는 부분이구요. 물도 마찬가지 물부분과 물, 물 부분과 여기 고체부분 두부분다 모든 부분이 다 같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쉽게 말해서 암흥물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스티커 한 장만 붙여놨는데 우유가 이렇게 두 가지로 변했습니다. 지금 유통기한 보이시죠? 2월 15일부터 2월 27일인데 우유의 형태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것도 제가 앞으로 공개할 건데 3월 13일에 산 우유입니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네이버에 본자랜드 검색하면은 여러가지 허경영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블로유를 만들기 위해서 보험병을 하나 구입해 봤는데 자 여기에다가 저는 간편하게 그냥 우유를 넣고 일주일이나 이주일 지나면은 바로 응고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응고된 그 모습을 바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응고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개봉하겠습니다. 개봉을 했더니 여기 이렇게 이렇게 치즈처럼 순두부처럼 요거트처럼 탱글탱글하게 안에 꽉차 있습니다 잘 시간이 다 돼서 지금은 먹지 않을 거고요 내일 아침이나 그때쯤 먹으려고 합니다 냄새가 벌써 불루의냄새가 나네요 약간 고소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약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